여러분도 로또를 사시나요? 실제로 이제 이런 복권이 당첨되어서 아내한테 살해가능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통한 돈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죽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재생살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도 잘 보고 계시죠? 많은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정신과의사들의 리뷰도 있었고 또 실제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님들의 리뷰도 있고요. 변호사 친구들의 리뷰도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한 리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물론 오행 심리적으로요. 네, 11화 이야기인데요. 11화에서 복권에 당첨된 남자가 극기하에는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룬 내용이 있죠.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로또를 사시나요? 로또에 당첨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씩 다 하죠. 자본주의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참 돈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도 돈으로 얼마나 돈으로 성공을 하느냐 이런 잣대를 두고 있고 실제로 이제 돈이 좀 넉넉하고 돈이 많은 돈이 있으면 아,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요 우리가 참 많은 돈을 추구하고 돈이 있으면 할게 많죠 하지만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행복해진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참큰 돈이 생겼고 돈이 많이 생겼는데 왜 불행해질까 이렇게 해서 이제이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런 사주 구성 그것이 바로 재생 사례 사준인데요 이 드라마의 그 내용에서 나온 남자처럼 이렇게 통한 돈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죽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재생 사례라고 합니다 이 살은 죽일살을 자를 쓰고 있고요 어떤 재앙 나를 죽게 만들고 뭐 다치게 만들고 병이 나게 만들고 큰 돈을 잃게 만들고 이런 모든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데 십성 중에서 평관이라는 십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룰 유형에는 보면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는데 이런 평관 둘다 간이지만 정간은 좀 되게 정자는 좀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편자가 들어가면 좀 극단적인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성이 편간을 만났을 때 이때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칼이 나를 죽이는 이 칼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재성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편간을 생하는 구조는 우리가 가장 겁내고 두려워하는 구성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복권이 당첨되어서 아내한테 살이 가능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재성에 해당되는 에너지죠 우리가 돈과 여자가 재성에 해당되는 에너지인데요 남자의 경우는 이제 특히 이런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내연녀가 있고 이런 것부터가 바로 재생살이 되는 가정이라고 볼수 있죠 복권을 타고 아내에게 살해되거나 또그 여자들과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돈을 다 탕진을 하거나 이런 사례도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복권에 당선되어서 돈을 또다 탕진하고 또 다시 이제 범죄 행위를 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상해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감옥에 가게 되는데 모두 재생 사례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이런 나라에서도 복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래서 재생살 제가 재성이 살을 생하는 이 구성 아주 이제 조심해야 될 구성이고요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자꾸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준석씨 같은 경우에도 재생살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성의 문제 성 상남 이것은 이제 바로 재성이 살을 생하는 그런 구조에서 일어나는 명예를 훼손시키고 화를 잃게 되는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과 여자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려고 하다가 여자를 또 취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구성이라는 거죠. 오히려 멀리할 때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나에게 돈과 여자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누구나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이 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